안녕하세요 김포에살고 있는 가시내림백마장군주 여신당 지연입니다 <웃음> 아니 저니 <좀 아무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 나는 니 네. 그 댓글에 이아이 닮았다는 얘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랬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뭐, 선생님이한테 <웃음> 뭐 얘기하면 아시고요 근데 있잖아, 쥐우들끼리 어. 싸워. 뭐가 이안이냐, 이안이냐 이러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칭 아. 아닙니다. 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내두세요 <웃음> 아, 좋은, 좋은 거니까 <웃음> 아니, 근데 그게 뭐 진짜 저도 뭐 한두 개 달렸으면은 음. 그냥 뭐, 뭐 그러니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0개는 달렸을 거예요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화장 더 하고 있어야 되잖아 <웃음> 평소에도.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아. 부담 네, 받지 마세요. 응. 네, 저희가 그 응. 여자분 한분 가져왔는데 그분 사주 한 번만 봐주세요. 여자? 네. Uh -huh. 이분은 좀 난해하다 어떤 게요? 어, 성격도 난해하고 뭔가 예민성도 난해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네. 종잡을 수가 없는 여자다 라고 그래 음... 여자 맞죠? 네. 네 남자 같기도 하고 어... 여자 같기도 하고 이중이 어... 뭔가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욕심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난해하다 지가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 성격은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웃음> 그것도 안나야 어, 하다. 의리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없는 거 같기도 한데 아, 이 사람은 스스로가 네네. 호불호가 세다. 음. 스스로가 호불호가 세고 핑계가 많다. 핑계가 사실이지만 노력을 좀안 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 이게 최선이야. 다른 버전이 없고, 어 그냥 그 버전만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늙으신 부모가 있다 치자. 그럼 늙으신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가 활동을 해. 네네네. 활동을 하지, 아프지만 활동을 하는데 이 부모를 모신다는 핑계 삼아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자기가 더 노력을 안 한다든지. 할수 있거든. 부모가 거동하고 있기 때문에, 삼뭐 360, 아, 12시간 내내 이 밥을 먹이려고는 이네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유가 과장됐다.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 그래서, 이분은, 어, 이, 왔다 갔다 하느라, 홍기도 놓치고, 왔다 갔다 하느라, 금전도 놓치고, 왔다 갔다 하느라, 사랑도 놓치고, 왔다 갔다 하느라, 그냥, 제자리다.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결혼을 그러면 안한 거냐? 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핑계가 많잖아. 이유가 어... 많거든. 왜냐면은 이분이 내가 봤을 때잘 살았던 분으로 보이진 않아. 인생을. 아니, 아니. 이잘 살았던, 부모가 잘 살았던, 아, 뭐, 돈이 진짜요? 많았던, 진짜요? 이런 분이 보이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 그냥 매우 가난하기보다는 그냥 소소. 쏘쏘. 응, 쏘쏘보다좀 소소. 낮은 쏘쏘. 아, 이렇게 음. 보이는데 뭔가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건 가장생활을 했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음. 모든 가장이라고 자기를 포기하고 살지는 않지만 자기를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애매하게 뭔가 이유를 대고 살았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유를 대고 남자를 안 만난 건가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었던거지. 핑계가 <웃음> 될 <웃음> 수도 있는 거네요. 나한테, 나한테 만약에 야뭐 같은 년아! 이라고 내가 헤어졌어, 남자랑. 근데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싸울 때는. 아, 그렇잖아. 때린 게 아니잖아. 크게 막 나를 막 이렇게 한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남자랑 안만나겠어 이렇게 할수 있는 분. 그게 큰 트라우마가 될수 있는 분. 음. 이유가 작은데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뭔가 나네. 그러면은 지금도 없어 보이세요? 근데 약간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이 남자랑 이게 밥을 먹거나 썸을 탔잖아. 나를 좋아하나? 나를 좋아한다. 그래. 그럼 내가 이 정도에서 좀 해볼까? 네. 개그맨 같기도 하고. 어... 그게 약간 쇼 타임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팩트를 못 찾은 사람 같아. 아, 그래요? 응, 사랑은 했던 것 같아. 오. 사랑은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어. 남자가 나를 좋아할 때는 막 튕겨버리고. 아. 내가 막, 이게 막, 아무튼 이 사인이 안 맞은 거야. 음. 타이밍 싸움인데, 음. 그게 좀안 맞았다라고 보고, 음. 이분은 약간, 이 조상 줄기가 음. 약간 무속의 기질이 조금 있어요. 어, 촉이 그래요? 있다기보다 음. 풍파만 겪는, 음. 풍파만 겪는, 음. 살이 많은, 그러니까 내가 애써 살았는데 뭔가 금전이 말라 있는, 음. 애써 사랑을 했는데 이 본인 성격상 타이밍을 못 맞히기 때문에 인연의 끈이 조금 어려운, 어려운. 음. 음. 음. 음. 음. 이런 조금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일, 일적인 면에서는 본인 일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뭔가 잘 활동을 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뜨지 않는 배우거나. 뜨지 않는 게 그리거나, 않는... 가기는 너... 가나, 뜨지 않는, 뜰수 없는, 슬프다. 운이 조금 부족한.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이름은 알려졌지만, 누구지? 아... 자꾸 까먹는. 그 어, 너 있었어? 어, 재밌다. 너 누구였지? 아, 그때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음, 그럼 초,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인데, 그러면 어떤 운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중년은 정도? 중년운? 중년운이 그래도 내가 돈도 벌었고 음. 어, 사랑도 했고 일도 했고 음. 또 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음. 이게 중년운이 좀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중년을 쳐야 되나요? 지금은 약간 중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음, 조금 그냥 그래요 <웃음> 뭔가 <웃음> 딱히 뭐라고 이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 생각하면 음. 뭔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팩트가 없고 뭔가 네.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건데 공감이 좀 떨어지고 아. 그리고 안쓰럽다고 얘기하기에는 먹고 살만했고 또잘 음. 살았다고 얘기하기에는 또 윤복이 없었고 그러니까 조금 이 으, 정리가 안된이집 같은 느낌이 음. 있지 그러니까 는 뭔가 이 우리가 말하는 조상에서 네. 뭔가 복잡하겠지 네 음. 아, 애매하네 진짜. 근데 뭘 물으러 많이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뭘 자기 사주를 물으러 뭘 물으러 조금 이런 집들을 다녔던 걸로 보이고 아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또 말들도 들었던 걸로 보이고 작게는 조금만 정성을 들였던 걸로 보이지만 그게 크게 뭐 변화가 없었던 이런 사람 같아요 제가 받는 기운에는 음, 네 음. 누군지 그러면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웃음> 선생님 말씀대로 되게 애매하신 분이에요 난해하다니까 난해한 사람 <웃음> 그래도 <웃음> 이름은 들어봤어요 어. 안문숙 씨 수씨 약간 잠깐만 그남그자 성향을 띈아 님과 함께 찍은? 그건 모르겠어 요 님과 함께 <웃음> 제가 안 봐가지고 그냥 얼굴 알아 알아 안문숙 알지 알지 얼굴 보면 바로 알아요 그, 알아요 그그 네. 안문숙 음, 음. 그 씨가 정말로 음. 선생님 말씀대로 음, 음. 아, 유명한 곳도 아니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다 알고 있고 얼굴 보면 어 v 에 나오시는 거고 뭐이 정도인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은 안 하는데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결혼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 충격받아요 이 지금 되게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한데 나 진짜 이제 결혼할 거다 박원순 씨 나오는 뭐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나 이제 결혼할 거니까, 진지하다 하는데, 아, 네. 할수 있을까요? 어, 어, 사, 이 마음은 소녀예요. 네. 이, 이 성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네. 어, 결혼은, 뭐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네네. 네, 네. 누구랑 사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네. 어, 그 지속성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 아직도 오. 이 결혼할 신 배우자의 어떤 이 남자가 음.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도 않고 좋으 신분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아. 네, 아 진짜. 음. 못할. 수음 있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웃음> 또 한다고 해도 빨리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아, 결혼식 하는 건안 중요하거든. 아 그래요?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 오. 주식을 사는 건안 중요해. 걔가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것처럼 네. 인생의 가장 큰 재테크인데 네. 이 안문숙 씨인는 뭔가 많아요 뭐 살이 많이 있든 음. 뭔가 문제가 많든 음. 아무튼 조상의 뭐애가리 있든 하리가 있든 안 좋은 게 많고 네. 또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 볼 줄을 잘 몰라 아, 그래. 아직도요? 그, 음. 근데 약간 사기도 좀 당하지 않았어? 그걸 모르겠좀 음. 당해 좀돈띄어 먹힌 아. 일이 좀 있지 않나? 기가 좀 얇나? 음, 아니, 정으로 준 거지. 근데 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은 아, 거지. 진짜. 뭐 100% 다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조금 어. 안 돌아올 수 있는 게더 많은데. 뭐 사실 일적인 면으로는 뭐잘될 음, 음, 음.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 슬프네요, 진짜. 어, 그치, 슬픈데 그래도 지인복은 좀 있어요. 아, 그냥 좀. 친구, 지인 음. 이런 사람들은 네네, 네네. 이 성형이 뭐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박쥐가 아니거든 네네.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내가 좋아하면 엄청 잘하고 네네. 내가 좀 싫어하면 좀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 이런 게 있어서 네네. 나만의 어떤 인간관계가 좋아요 네네. 근데 내 남자의 기운에서는 많이 약해 음... 그리고 타이밍이 안 맞아 자꾸 남자가 나를 사랑할 때는 튕길 거야 튕겨야 되는 게 있고 왜 튕길까요 근데? 그, 그래 보고 싶지 않나 사랑에는? 아, <웃음> 그... <웃음> <웃음> 아니, 그건 뭐 젊은때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마음은 젊어! 아직도... 마음은 20대야, 28이야, 마음은. 28에서 마음은 멈췄어. 아, 제가 너무 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했나보네요. 음. 내가 정신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정신이 없고요. 음. 그리고 어 되게 많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귀여움, 착함, 뭐 깜찍함, 씩씩함, 든든함 이런 게 음.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타이밍이 좀안 맞았을까 음. 운이 좀 없었다라고 보고 진짜로 계속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안 풀리는 것도 아해한 입장에서 이렇게 음. 있었어요. 이런 저는 궁금한 게그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도 뭔가 좀 그런 운이 좀 없는 거예요? 음, 결혼 못하 내가 옛날도한번 얘기했을 거야. 결혼 못 하는 사주가 있어. 진짜 결혼 못 하는 사주가 있고. 누가 와도 붙지 않아. 근데 어... 상대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 상대는 재혼. 나는 초혼 이럴 땐 가능해요. 어... 왜냐면 내가 사람 물을 줄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이 한 번에 상처를 갖고 들어왔을 땐 연결고리가 돼. 왜냐면 참을 줄 알거든. 어설픔을 이해하거든. 그런 것일 때는 아닌데 생겼을 때는 약간 그런 과정이 많은 거야. 음. 근데 이분은 어이 마음이 순수한 게 있고 네. 또 난해하고 뭔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음. 뭘못 집는 거야. 그냥 평생 짜장 짬뽕에서 고민하는 거야. 음. 그럼 그런 손님들 네. 오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 주세요? 선생님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어이 운만 부족해서 하시는 분은 운을 권해드리고 음. 이태 자체 잘못한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의욕이 없고 영혼이 없으면 다른 일적으로 권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아, 그렇게. 음, 왜냐면 뭐안 되는 건안 되는 거거든.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게 나 아,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게 진짜. <웃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분은 다른 것좀 물어볼게요. TV에 나오시는 모습 막 시원시원하시잖아요. 실제 성격도 그러면. 여러 가지 성향이에요. 시원시원한 것도 맞고, 여성스러운 것도 맞고, 음. 가정적인 것도 맞고, 음. 또, 아, 기 같은 것도 맞고. 음. 그러니까, 약간, 이, 말하면, 이, 이런 기질이 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동자, 선녀, 아기, 뭐, 장군 다 있는 것처럼 성격이 좀 다양해요. 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는 관점에 타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요. 음. 뭐, 그냥, 직진이야. 내가 부담스럽거나 싫은 사람한테는 좀 거부감과 경계심이 좀 심해요. 네네, 네네.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가지의 성격이 아니다. 음... 다 맞다. 근데 기본적으로 순수하다. 라고 보면 되죠. 음. 조심해야 될점 없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음... 노후를 조금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능력치를 높이면 약간 금전으로 부족한 남자를 들이면 되거든. 또 하나의 방법이야 음... 그렇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근데 내가 남자 보기 없어 그러면 어, 남자가 약간 한량기가 있거나 그냥 외모만으로 갖고 사는 사람을 들이면 잘 맞아 근데 이분은 약간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내가 괜찮은 남자를 찾았던 것 같아 나의 부족함 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만났다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형 꼬리가 안 됐다고 보는데 약간 부족한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들이면 총각도 만날 수 있어요 <웃음> 연아 만나면 되거든 <웃음> 음. 누구든 만났으면 좋겠네요 남해에는 못 키워요 그래서 어, 상처가 있더라도 남의 가정이 가정이 아이가 있었던 남자를 만나긴 어려워 남해에는 절대 못 키우거든요 <웃음>